최근 백두산 주변에서 지진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240번 이상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3시간에 한 번씩 지진이 났다는 뜻입니다. 진앙지는 천지 아래쪽, 백두산 천지 아래쪽 불과 2km 지점이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1년이 지난 현재 더욱 가파르게 지진 발생 횟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함께 백두산의 높이가 10cm나 높아졌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 북한 개성에서 열렸던 남북보건환경회담에서 북한은 느닷없이 백두산 화산폭발이 임박했다며 우리 한국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당시의 녹취력을 살펴보면 북한은 백두산 폭발에 대하여 상당히 두려워한 상황에서 한국정부에 백두산 연구를 할수 있도록 지진계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했었습니다. 발해의 멸망 원인도 백두산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668년 멸망을 하고 그땅 위에 30년만에 세워진 발해국은 698년부터 926년까지 229년간 존석하였던 왕조입니다. 발해는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고구려 최강성기 영토보다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한 나라였습니다. 자연과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백두산 화산 폭발설을 제기해 왔습니다. 발해와 일본은 그 당시에 외교적으로 강한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발해 관련 일부 자료가 아직도 일본에 남아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하여 언론에 가장 먼저 발해 멸망의 원인이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소개를 한 것은 일본의 NHK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에서도 발해 멸망의 원인을 백두산 폭발에 두고서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천여년 전 발해 멸망의 원인으로 거론될 정도로 강력했던 대폭발이 백두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당시 전 지구에 영향을 끼쳤을 정도로 거대했었습니다. 그러한 백두산이 다시 한번 2022년 11월 현재 폭발 가능성이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지질연구소가 작성한 백두산 화산활동 연구보고서를 살펴보자면 백두산 지하에 마그마방이 4개 존재하고 가장 위쪽 마그마방은 지하 5km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인공위성을 이용해 백두산 지형을 측정해 본 결과 백두산의 산 정상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화산연구센터장에 의하면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지각이 부풀어 오르고 있으며 화산 폭발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백두산 주변 도시들은 중국 정부의 긴급 지시에 따라 화산폭발 대처 방안을 세웠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백두산이 폭발하면 통신실에선 어떻게 해야 하고 공전국에선 뭘 해야 하고 각 국마다 임무를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은 모두가 이 백두산 분화가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학원 교수는 본인이 장담을 한다면서 백두산은 분명히 폭발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